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저번 영상인 날개뼈 스트레칭 초급자용 그리고 중급자용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날개뼈 스트레칭 상급자용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밴드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 준비 자세입니다. 양쪽 다리를 앞으로 두대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너비는 골반 정도 그리고 뒤꿈치로 바닥을 지탱해주세요. 밴드를 발바닥에 고정한 채로 상체와 팔꿈치를 편 상태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세요. 팔꿈치만 뒤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같이 밀어주어서 양쪽 견갑골을 닫아주세요. 팔꿈치를 다시 앞으로 펼때 견갑골을 다시 옆으로 늘려주시고요.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당겨서 날개뼈를 서로 닫아주세요. 날개뼈가 아닌 다린 근육에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손목이 구부러지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밴드를 한쪽 발에만 걸어서 엎드린 자세를 해줍니다. 밴드를 건 발에 같은 팔을 주먹을 쥐고 손등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뻗어줍니다. 지탱해주는 다른 쪽 어깨가 무너지거나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른 쪽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밴드를 발바닥에 걸어주고 엎드린 자세에서 손등이 바깥쪽을 향하게 밴드를 잡아주고 앞으로 뻗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밴드를 두세 번 접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손을 잡은 상태로 하늘로 손을 들어주시는데 이때 밴드가 느슨해지지 않고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 뜻은 양손으로 살짝 옆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귀 옆에까지 최대한 들어두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고 마지막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편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팔꿈치로 구부려 질 건데 팔꿈치 방향이 뒤를 향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날개뼈 견갑골이 닫힐 때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팔꿈치를 펴면서 견갑골을 활짝 열어주세요. 양쪽 날개뼈를 하늘로 밀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